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솔리드웍스 2016 3D 모델링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자 3부에서 회전 단면도를 제가 생성할 때 스케치로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점에 커팅라인을 만들고 섹션뷰를 생성하고 섹션뷰를 크라뷰로 부분도로 이제 일부분만 남긴 다음에 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하면, 그죠? 섹션 라인이 있던, 커팅 라인이 있던 요 위치에 정확하게 정렬될 거 아니냐? 왜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질 나죠? 잘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스케치, 부분대에서 스케치로 이제, 부분들 생성해지네? 원, 요렇게 스케치를 그리신 것 같은데, 그 스케치 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라면 조금 다른 방식을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라피오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써보죠 그리고 정렬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요 예제 가지고 어, 실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 파일 하시고요 보면 A3로 하죠 일단 뭐 단품이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정면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찍고 음, 스케일은 조금 키울까요 예1대1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기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스케치에서 라인 요 모서리선의 중간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적당한 길이만큼 선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요 선을 선택하고 도면에서 단면도를 생성한 거죠 어, 여기까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요렇게 생성된 단면을 어떻게 한 거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분도 스케치에서 원을 가지고 이중에서 이렇게 원을 하는 그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서 부분도로 일부만 남긴거죠 요런 선을 어떻게 없애느냐 뭐 그런 질문하신거 같은데 좀 힘들죠 저라면 좀 다른 방식을 쓰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 스케치에서 라인 이렇게 수직선 수직선이 잘 안옵니다 그럼 대충 선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직각관계를 만들면 되겠죠 선의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맞추시고요 선을 선택하고 도면에서 단면도 아, 여러 개의 선 지금 여러 개의 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컨트롤 비하고요이 부분 스케치를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라인 가지고 예, 수직 방향으로 적당한 선을 생산하겠습니다 자 요선을 선택하고 단면도 확인 여기서 슬라이스 단면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면 이렇게만 보이죠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그렇죠 원래 깔끔한 게 상큼한 겁니다 자요 글씨는 숨겨 버리시고요 그리고 여기 단면도에서 요 절단선도 숨겨 버리시고 혹시나 스케치 편집할 일이 있으면 스케치 편집 요거 누르시주 길이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지금은 이 엄마랑 이 사선 관계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정렬을 수평이나 수직 정렬을 해 버리시면 물론 수평 수직이 또 동시에도 안 되지만 은 수평 정렬 해 버리시면 정렬 관계가 수평으로만 되지 사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직각 뷰 있죠 뭐 왼쪽 오른쪽 위아래 뭐 이런 직각 뷰 관계를 이제 정렬할 때 쓰는 거지 이런 사선관계의 정렬관계를 예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단순 무식합니다. 그냥 끌어다가 배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요.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죠. 테두리를 끌어다가요. 빨간 테두리를 끌어다가.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선이.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엄마 뷰하고 자식 뷰가 서로 겹쳐있으니까 엄마 뷰를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하겠습니다 종속뷰는 자식은 살아야겠죠 아니요 자그다음요 해칭 선택하고요 해칭을 일단 수정하려면 재질 해칭 이걸 꺼버려야 됩니다 일단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이 모서리를 숨기죠 근데 이제 이 단면을 칠때 여기 곡면 단면 있죠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이 모서리가 잘안 숨겨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해제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요 모서리 선택하고요 숨기기 아니면 여기 바로 뜨는거 모서리 숨기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에서 스플라인 가지고 요거점에서 요렇게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주석에서 해칭 해칭 영역으로 예, 클릭 근데 잘 되죠 예. 이렇게 한번더 찍어 줘야 겠습니다 자요 부분 한번더 찍어야 겠죠 자한 3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러면, 그렇죠? 어, 스케치는 어떻습니까? 스케치는 따로 숨길 수 있을까요? 스케치 삭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B 하시고요. 음. 일단, 이번에는, 스케치는, 스케치가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스케치는 숨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메뉴가 있지 않을까요? 음. 그렇다고 이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딜리트키로.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버리죠 그렇죠? 음. 제가 못찾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요. 빨리 나온 다음에 이 선을 숨겨야 될까요? 꼭. 자, 그런 다음에 엄마도 보이게 하고요. 표시. 자식도 보이게 하겠습니다. 절단선은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해보죠. 자 이렇게 표시되는거야요 이렇게 그렇죠. 자 어, 요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뭐 이런 모서리 선이야 숨기면 되겠죠? 요서선 아유 숨기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필레처리한 모서리입니다. 요거 뭐 숨기기 하면 되겠죠? 요거 한번 더요 예, 숨기기가 잘안돼요 자 다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누르시면 돼요 숨겨진 걸 점선으로 보이죠 다시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다시 숨기기 해볼까요 찍고 여기 선선 선, 오케이 하면 숨겨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 부부, 어, 회전 단면도를 생성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다 대고 이런 점선 있죠 어, 중심축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빨리 그랬나요예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뭐, 선 종류가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를, 어, 레이어 하나 만드세요. 레이어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새로 작성, 뭐, 중심선, 이렇게 할까요? 중심선의 색깔은 빨간색 할까요? 그리고, 선 두께, 조금 뭐, 뭐, 보기 좋으라고 굵게 하겠습니다. 자, 1.3선으로 바꾸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얘의 그, 레이어를 여기 중심선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요렇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 굳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 크라피오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렬 기능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